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 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데이저스트 콤비 제품으로 찾아왔습니다 18K 옐로 우 골드의 스텐레스 스틸 인데요 베젤의 크기가 26이고 레퍼런스 넘버는 179 173 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여성용이구요 베젤의 크기가 26이기 때문에 작은 편입니다 먼저 전체를 살짝 보겠습니다 5열의 브레이슬릿에 클래스프는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크라운은 일자 플루티드 베젤을 이렇게 돌리면 살짝살짝 살짝 반짝반짝 거리는 걸알수 있습니다. 인덱스를 보시면 10포인트죠. 하나 둘셋넷 해서 10개 다이아몬드가 장식이 되어있고요. 롤렉스, 데이저스트, 사이클롭스의 방금 초가 지나간 걸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클래스 프를 열어보겠습니다. 열으면짠 하고 있고요. 뒷면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와 같은 시계입니다.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다연 상태에서 한 번을 빼면 날짜 한 번을 빼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먼저 날짜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엄청 빨리 스무스하게 퐁퐁퐁 돌아갑니다. 20. 그리고 한번더 빼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데이저스트라는 이름이 날짜가 팍 하고 돌아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한번 날짜를 넘겨보겠습니다. 오후 1 1시고요 네, 팍. 12시에 넘어가자마자 팍 하고 넘어갔죠.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시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롤렉스 데이저스트. 레퍼런스 넘버 179173. 베젤의 크기가 26이고, 콤비 제품, 아주 상태가 좋은 시계를 소개했습니다. 짠!